<목소리>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얘제꼭 그랬어야 되냐?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<목소리> 갑사마디가고쿵가스쿠야 여기. 초경 차. 이들 살아계 전도좀 뛰기 중네. 와. 나도. 멋있네저 아저씨 또 이제 보창에 깽깽장인 날씨. 와. 한꺼은네